고고학자들이 음, 그용됐다라고 음? 해야 되는 건가요? 어, 맞아요. 고용돼가? 바로 그거예요. 아. 고용이 된 거예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지 어, 네. 고용받은 고고학자들은 네. 아그うんう고うんうんうんうん은んう고うん고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고 그 대신해서 네. 대절이니까, 뭐, 뭐, 대해서 네. 말했다라고 하는 거요 그렇죠, 말했거든요. 그렇죠. But as 네. long as, 어, 고고자, 비여 6달 동안, 네. 무엇을 수업, 쌤, 쌤, 쌤, 난파된, 네. 유물, for 네. so they are s o r v e d t 음. 그러니 역사적인 지 그러니까 그 고용된 공법자들은 네. 그 난파된 유물이 음흠. 어~ 어~ 이 쏜세 판사 셀의 과거형이에 맞아요 맞아요 과거형이기도 아. 하고 과거 분사기도 해요 네그러면